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소극적으로.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수리 사주를 하는 거는 정치와 어떻게 해야 돼? 집펜, 집펜다 이거이. 이펜, 집펜다 니고 우리는 어떻게? 도내 네 펜. 그냥 내 텀만. <웃음> 어, 내네 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립을 중립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이 시끌벅적했던 것이자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참패를 하고 어, 망신사리를 다 끼고 있는데 그제 이게 우리가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인, 이것을 으이?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뭐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온 거 지금까지 풀어온 것은 아마 지금까지 쫙 훑어보게 되면 한 개도 오차도 없을 거 아니니? 내가 왜 이거 한 개도 틀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맨날에 뭐 이재용도 뭐 그거. 옛날에 뭐 이재용 도뭐 그거 하고 4월 달에서 6월달 하고 6월달 사이에 조심해야 된다니까 하 그때 딱 잡히거든 아이가. 그지? 무슨 풍이 왔을 때, 무슨 풍이 왔다고 다막 총알같이 딱, 딱 찍어내잖아. 그치? 그때 내가 한 내가 한말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도 풍이 제일 안 부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다. 그치? 잘 모르는 것 같다. 어, 거의. <목소리> 응? 자, 그래서, 이거, 이거 풀어갈 때, 이 운이 50%, 50%를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 한 명도와 틀린 게없다바봐마 거짓말인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완전히 떡살났어, 그렇지? 초상집이잖아, 이거. 네. 이건 뭐 갖다 뭐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이? 지금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번에. 와, 이거 뭐, 정말로 이거, 정말로 대단한 나이야 그렇지? 정말로 대단한 그런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대단할까? 이것도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자 24번은 전치 못겨, 전형적으로 네? 24번 정치 묶기라고 아. <웃음> 자. 자, 지금 우리가 평생 우리가 어디 있나? 여기 82세다, 그제? 자, 이제는 초점이 어디 있나? 미래통합당이, 어? 내년, 9년 이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게 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어떤 그것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중립이라고 그랬다, 그지? 중립이면 어떻게? 이 표가 반반이라는 거다, 그지? 반반을 놓고 푸는 거야. 국회의원도 반반 했는데 이걸 한쪽으로 완전 치우치 접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여기는 몇 살이고? 70도리가. 자, 지금은 되게 되면 평생운은 여기요, 해운은어디가 어, 여기요, 여러분은 느낌이 어떨까? 집에서 부셔야지, <웃음> <웃음> 집에서 그냥 요나도 먹지, 명예는 지지 자, 이제, 이제, 응?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이런 구조에서, 이, 하다 보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대박. 당도, 당도 그렇고, 나는 이 추출을 못 하겠다, 그제?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한 번. 자, 여기는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능동적이고, 그, 적극적인 행동, 그 행동. 그래서 지금 뭐, 이때, 이때는 내가 하겠다 하고 막, 틱티나 오잖아. 그러니까, 이, 거한 그 거야. 이거 완전히 묵히잖아, 잉? 뭘, 나, 뭘 어떻게 해준 거야? 아, 뭘 어, 했다, 이거. 응, 그래서 그해딱뱉딱 어떻게 이 인기응변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야, 인기응변이 뛰어난 사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수업이게? 망명수업. 에잇. 에 자꾸 <웃음> 그럴 거야. 먹고 고통수. 어, 그러니까 <웃음> 이것이, 이것이 고통수가 돼가지고 어, 사람이 헤딱렸다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저로부터, 이런 망가지다. 하나는 다. 징지 팍 내고, 기분에 팍 자고. 그지? 우리 배웠잖아. 그거 솔직히 똑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 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건 항상 외로운 사람이야. 혼자서. 부대를 이끌 수는 없어. 혼자가, 혼자서 나는. 혼차입니다. 이렇게 되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잘라. 더 항상 가다보게 되면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런 타입.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내성의 업이라고 그랬다. 그치? 한생고. 어 한생고. 아니, 한 산산한 생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야. 한생이 고니까 복잡한 거야. 저기도 말좀 조심해야 돼.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 재주를 했잖아요. 그치, 재주를 하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무슨 복? 이 받을 복인데, 이 받을 복인데, 주는, 주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맨날 받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야. 음? 나중에 어떻게? 잘 해놔 놓고, 잘 해놔 놓고 하면 재장전을 하는데 맨날 우선순위가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게 되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자꾸 어떻게 외로워지는 게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여기서 지금 고비를 고비의 시기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고비의 시기 때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고비의 시기를 접했을 때는 이 판단력과 결정력이 오류를 범할 수있으 굉장히 많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이이 이, 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참패를 당한? 이 거대 조직이 여기서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금방 또 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자 그러면 이 업장이 뭔지 우리 한번 보자 우리 바 한번 뭐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지? 자 이것이 곤데 여기서 이런 바람들이 줄줄이 불어오는 거야 이. 얘기 보면 여기 여기 뭐 뭐제작잖아그원치이다 불어 오는 거지. 금 앞으로 봐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막 막지 풀은다. 돈 바람도 풀어 오또 고, 이것또 풀어 고, 이 고, 이것도 풀어 고, 이 고, 이거 또 풀어 고, 이거 또 고, 거예요어거이 고, 이이 이거 이것이 6이면 여기서 해봐야 1밖에 되야겠나 아니 탄생을 우리가 일로다 쳤는데 여기 이게 6이잖아, 값이 음. 아 무조건 거기는 1, 2, 3, 4, 5, 6, 7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지이 순번이 우리가 할때 1, 2, 3, 4, 5, 6, 7이지 수치값이 있잖아, 계산 열심히 해갖고 우리 생년월일 <놀라라라라라라> 계산하는 수치값을 수치값을 여기 있는 거지 두가는 1, 2, 3, 4, 5게 아니고 1, 2, 3, 4는 이게 순번이 2, 3, 4지 여기는 여기 계산된 값이 있잖아 계산된 값이 6인데 이게 다음 이거라 1이라 생년월을 확실히 알아야 그게 값이 아는지 몰라도 다 알잖아 지금 이 어? 24 값이 24번이 이게 6이잖아 64에서... 이게 6이다 이 말이야 6은... 6이면 뭐 다음에 이게 보자면 1밖에 안 되잖아 육이 되는지 그거부터 가르치죠. 그 있어 아까 그 사람도 그렇고 나왔을 때에 아 여기서 이 사주 그 팔자를 딱, 그러니까 구를 딱 나눠 보면 나머지 6이잖아처음 아, 네, 우리 처음에 했을 때에 가안 들어가 있으면, 오가 안 들어있으면 가 구리잖아요. 오면 주기 크기. 그러니 그릇의 크기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거. 아니 8, 그래서 하루도 마찬가지지. 계산값은 음. 똑같잖아. 8억은 1,2,3,4,5,6,7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알지수치값은 정해져있고 무무사사가 어, 했을때 그 얘기고 아, 이것이 이거는 생년월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있잖아 이거는 계산오는 값이잖아 어. 그거고는 틀리지 아니 이건 알겠는데 8억은 1은 탄생요 1은 이런 돈아지 뭐. 예, 이거는 8로 나눠갖고 이 사람 업장이 네. 1이 되는 업장 2가 되는 업장 3이 되는 업장 이렇잖아 음. 그러니까, 4가 되서, 이거는 그 수치값은 다 다르지. 수치값은 우리 팔방에서 계산했잖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만. 지금 이거 계산해서 음, 나오 거고. 그러니까 팔방에서 무, 그, 그, 부, 부, 부, 파, 4 가, 그거하고. 이게서 이, 이, 이, 이, 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음, 음, 무, 음, 부, 파 이렇게 됐잖아. 네. 그렇지? 이것이 1, 2, 3, 4다. 그, 그건 1, 2, 3, 4잖아. 그니까. 그니까 8이잖아, 그사람그러니 8이 되기가 마지막 8이잖아. 여기고 외로울 고가 네. 외로울 고가 이 사람이 업장이 가는 거다. 업이고 이거는 이제 팔방 방인가 이거는 주풀은 걸로. 아팔 방이는 팔업이는 똑같이 계산값을. 아, 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산. 요거는계산값은1이는거예 어, 요거는 계산값에서 뭐. 나오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이거는 제일 작은데가 숫자가, 숫자가. 넣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업장이 숫자가 제일 낮은 거야. 그러면 모든데 다 불어오는 거야. 요것만 요거는 크게 불어오고 나머지도 다 불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제주꾼이지제주꾼은제주꾼이야 그래서 24번이 이런 길을 많이 간다 했잖아. 24번이 이런 길이 많다. 왜? 이게 한생의 고라는 것이 붙어 있어. 근데 24번 아니라도 환상해 고가 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파란이 많다기 네, 환상해 고는 저는 복잡하지. 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음. 평범한 것보다는 더 복잡하겠지. 능력은 있어, 그래도. 그래서 이것이 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 또 혼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까지 평생을 혼자야지. 능력은,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혼자는 거야. 그게 다른 부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오만 거다 부르잖아요. 이것도 다 불러. 지금 이것도 이다불어온다 말이야. 이게 네.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부르는 거야. 지금 바람을 쑤셔요. 응. 그렇게 온천지에서 바람을 수시키게한거 그러니까 온, 온갖 사람들이 수시기로다 바람을 부린대 거야. 그, 저 노인애가 그냥 중립을 시 자기가 가만 있어야지 나오지 말아야 그럼. 되네. 그럼. 그런데 또한수더떠갖고근데 그런 말 하면 안되 거. 아, 그렇죠. 그러니 자아지간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어. 이게 옆에서 숙식이 해가지고 근데 숙식이 떡본거야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야 나중에 삔도 맞는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올바르게 평가가 이 시기에 올바르게 평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또 어떻게 또 망파라는 것이다. 응?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가는 순번이 어떻게 다음에는 이 미래 통합당은 응. 별 길이 없을 것 같이 느낌이 지금 자꾸 오고 있는 거야 응. 온다 안 온다는 우리는 아예 자 성공하는 것도 50이요 망하는 것도 50이 됐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가는 길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가는 길이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있다 또 망조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에 그래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어떻게 이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풀어볼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오늘 좀다 가고 자, 자지간이 미래통합당의 앞길도 만만치 않답니다 <웃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채워줄 수 거의 없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네, 지금 하여튼 이거 온천지 숙식이 갖고 이거, 이거는 숙, 야온천지 숙식이 갖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 이제 음. 또 두고 보겠습니다잖아. 음. 지금 해놓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이제 어... 이제는 <웃음>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다. 그래서 근데 말안 들어요. 또 많이 말안 듣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면 또 판세가 내 옛날에 그 어? 항항 뭐? 항, 어? 항 대표가 저 왔을 때야저 판세 다 깨졌다 할때 오늘 왔잖아. 이이 이 판세도 가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판세도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저기 지금 음. 주계에서도 봐도 뭐 이제 80 그래서 아 여기서만 그냥 그래서 이판이 판이 음. 이 판은 안 된다는 거다 이 판은 먹을 판이 아니다는 거다 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물까 내려오는 내리막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상담은 확실히 논리에 따라서 탁 풀어 주는 거야 우리 한치 오차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알 거잖아 내가 뭐몇년 전부터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한 개도 안 터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릴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웃음> 그리고 잠깐씩 있다가 이제 우리 다른 판으로 넘어가자. 이 판은 안 되겠고 다른 판.